n이라고 하고, 예를 들어, 4를 2개로만 나눠라. 그럼 이 2개로만 나눠야 되니까, 이런 거를 k라고 해요. 음. 가짓 네, 가 그러면, p 의 n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음, 자연수럽게서1 음, 음. 0의2면는 어, 음. 네, 예를 들어, 5개의 뭐 공이 있는데, 음? 아, 5개의 한, 학생인데, 이 학생들은 3개의 방으로 나누는 수를 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, 사, 3개, 한명 이렇게 들을 한수 있고, 2명, 2명, 이렇게 나눌 수있는 분할 이라고？하 는데, 음. 이 처럼 이 다섯 명을나 누는 것을 이걸 n 이라고 하고, 이 나눠 지는 그 분할 의수를 k 라고 해서 s, n, k 이렇게 나왔 요그 어, 그런 다음 에 똑같이 이 것도 그 s, 의 n 의1은그다섯명을한 그러니까 음. 그 방에 넣는 거랑 똑같이 1 이고, 음. s, n 의 n 도 n 명을 n 개의 방에 넣는 거니까 한 개고, 음. 어또 s 를 n 개의 명 인데 음. 어, n 1 개의 방에 넣는 경우, 그 각각 한 명씩 들어가고, 그러니까 응. 예를 들어, 다섯 명의 명을 네 개의 방에 집어넣는 거니까, 각각 한 명씩 들어가고, 두명 들어갈 방을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처럼, 이거를, 그, 네, 까 그러니까 n-, 그,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거니까, 그, n개 중에 두 명을 선택하는 거니요 이렇게 나타낼 수고 그, 예를 들어, 이렇게 다섯, 이거를 해보면, 다섯 개를 세 명이 넣고, 세 명을, 두 명을 한 방에, 또한 명을, 끌어가서 한 방에 이렇게 넣는데, 둘이 구분할 수 없으니까, 이렇게 이페코넬로 음 받아줘야 돼. 음 그러 그러니까 똑같은 그, 같은 시널로 보고, 음네 그렇게 해줘야 돼. 같은 걸로 해줘.